오늘은 창원 덧섬이 왔는데요. 덧섬이란 말 처음 듣는 분 많을 겁니다. 저도 덧섬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요. 덧섬의 덧은 돼지를 뜻하는 말로 섬을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마치 그 형상이 돼지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다른 말로 황금 돼지섬이라고도 한답니다. 사용도섬은도섬 위란선 터미널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짧은 거리에 있는 작은 선이지만 섬 둘레를 따라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걷기에 아주 좋은 선입니다 화분도 전부 다복대조들 만들어져 있네요 먼저 최근에 새로 생긴 바다전망대 돗섬 대하지 소망 계단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먼저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 새로 생긴 바다전망대 도섬 대아지 소망계단이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한국 대지선, 도섬에서 좋은 기운과 함께 서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아지 소망계단이 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도섬에도 전설이 있다는데요. 옛가락왕의 총애를 받던 한 후궁이 어느 라 궁중을 떠나 저련 황금 대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졌고 그 맹수로 변해 백성을 해치고 다녀 왕은 군병을 동원해 황금 대지를 쫓아 포위하자 한 줄기 빛이 되어 섬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섬은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변해 덧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파리도 있고요. 불가사리도 있고 우와 오 잔디광장이 왔는데요 잔디광장에는 예쁜 대아지들이 새끼들이 진짜 엄청 나와있습니다 가 야, 범을 알리는 진달래도 활짝 피었습니다. 창원 덧섬에는요, 섬 둘레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바다 꽃길, 파도 서리길 바다 체험길 등 다양한 해안 산책 코스가 있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천원 바다 풍경을 배경삼아 걸을 수 있는 섬 둘레길은 어느 쪽으로 돌든 원점으로 해결할 수 있어 천천히 걸어도 한시간 30분이면 충분히 해안 산책 즐겨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바다와 같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벌써 파도 소이 전망대인데요. 마산 시내가 좀 한눈에 다 전망이 되면서 정말 아주 멋지네요. 아주 여유롭 힐링의 코스네요, 완전. 아뭐 해안에다도 좀 돌아가고요. 자또 정상으로 정상 140m입니다. 정상 가는 길인데요, 나무 아주 멋지게 갖고 왔네요, 아주. 망종할 즐길 수 있는 멋진 자리입니다. 마창대교를 보면서요. 아, 그나마 타는 맛도 아주, 아주 아주 좋아요. 사랑이 하트. 아, 너무 좋네요. 누군가엔 항상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년도 활짝 아, 벌써 피었습니다. 아, 이것도 멋진데, 맞아. 분홍 아기돼지가 반겨주는 선, 저형물 뒤로 보이는 마창벽의 시 희한 바다전망을 배경삼아 사진을 남겨봐도 좋고요. 저 작품은 관람은 물론 저류원, 바다장미원 등 계절에 맞는 구체적벚거리로 해안 산책로를 정말 걸을만합니다. 돼지를 닮은 황금 돼지섬, 일상의 피로를 잠시 잊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는 돼지섬 도섬을 찾아 즐거운 시간 가져보았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